안녕하세요 흑결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좀 했다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그 회사 우리들의 지갑을 처참하게 만드는 바로 그 회사 벨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브는 1996년 8월 24일 게이브뉴엘과 마크 헤링턴이 설립한 게임 배급사 및 개발사입니다 게이븐 유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개발부서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던 당시 고객들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1위가 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게임 산업을 눈여겨보았고 이후 동료가 존감액의 퀘이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보고 자신의 친구인 마이크 헤링턴과 함께 재산을 털어 만든 회사가 바로 밸브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벨브라는 이름은 벨브를 열면 물이 술술 나오듯이 아이디어가 술술 나오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1998년 시에라 엔터테인먼트와 합작하여 첫 작품을 발매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프라이프입니다. 이 하프라이프는 그해 고티를 50개가량이나 수상하며 대성공을 거두면서 벨브라는 이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경 게임회사로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인 스팀을 직접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초창기엔 타 회사들은 미쳤다고 무시를 했지만 현재는 독과점 상황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스팀은 자사의 게임들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점점 다른 회사들의 게임들도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전세계 PC게임 개발사들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결국 전세계 PC게임들을 유통하는 부동의 지존 위치를 오랫동안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후 스팀의 성과는 초창기에 스팀을 무시하던 개발사들이 곧장 오리진 유플레이 같은 비슷한 성격의 후발주자들의 등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스팀과 비슷하고 백기적인 요소가 없어서 스팀을 위협할 만한 PC 유통체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벨브는 이엔 멈추지 않고 PC 업배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던 OXX에도 손을 뻗어 2012년경엔 드디어 리눅스 지원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2011년경엔 TV에서 스팀을 지원하는 빅피처 기능을 출시하여 TV상에서도 스팀을 할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컴퓨터만이 아닌 콘솔에도 서 스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밸브는 2012년부터 일명 스팀 박스라는 콘솔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 2016년에는 이미 발매가 되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점유율은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VR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벨브 역시 HTC와 협력해서 HTC Vive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벨브의 특징이라면 비공식 모드의 개발자들을 많이 스카우트한다는 점인데 현재 최고의 멀티플레이 FPS인 팀포테리스2는 시작이 퀘이크의 모드인 팀포테리스였고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카운터 스트라이크 시리즈도 원래는 하프라이프의 모드였고 포탈도 디지펜의제학중이던 아마추어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벨브는 회사 규모에 비해 출시한 게임은 적지만 게임 하나하나가 완성도가 매우 높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FPS에서는 블리자드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해로 레프트 포 데드 출시 이후로 당시 미국의 PC 시장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는 사람과 레프트 포데도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보통 대기업들은 콘솔을 기반으로 발매한 후 PC에 이식하여 발매하는 반면에 벨브는 PC, OXX, 리눅스 버전부터 발매하는 등 PC에 친화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한 2010년 이후 대부분의 게임 회사가 DLC를 기본 대여섯 개는 깔고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DLC를 추가하지 않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른 게임 회사들과 정반대라고 할수 있죠. 2015년 4월 24일 v 브 l 퍼레 Corporation과 Gabe Newell의 명성에 평생 먹칠을 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스팀 모두 유료화 사태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스팀은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을 24일부터 26일동안 무료 개방하는 동시에 스팀 창작마당에 유저가 제작한 모드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4흘만인 4월 28일 아침 스카이림의 모드 유료화를 철회했고 당시 게시판으로 항의를 하던 사람들의 변도 다 풀렸으며 수익금은 모두 환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벨브와 베데스다가 오랜 시간을 준비했다는 걸 고려하면 아직 유료화를 완전히 포기했다고는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비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벨브는 엄청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잘 유지한다는 평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벨브는 독특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들이 보통 증권 상장을 한 공개기업인 반면 벨브는 증권 상장을 전혀 하지 않은 비공개기업에 속합니다. 즉 사장인 게이브 뉴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 리더가 실수를 하면 자칫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브라는 회사만 봐도 대단한 경영 감각을 엿볼 수 있죠. 또한 회사의 인사 시스템도 독특한데요. 직원이 있긴 하지만 사장과 임원 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 사장에게 할 말이 있으면 곧바로 사장한테 가서 말할 수 있고 연봉 또한 직원들이 이 직원에게 연봉을 얼마 줘야 되는가 설문을 해서 설문의 평균을 내서 결정하고 누군가에게 일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자기 책상을 빼서 다른 프로젝트에 끼워달라고 해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고 또한 직원들이 이 직원은 회사에 해를 가한다고 라 생각하면 투표를 하던지 해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귀찮거나 힘든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월급 책정이나 해고 결정 등의 일을 자신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동료가 결정하는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밸브는 3을 세지 못하는 회사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후속작들을 만들었지만 정식 넘버링 중 3편이 없어서 숫자 3을 세지 못하는 회사라는 농담이 있죠. 이는 루머에 의하면 게이브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할 당시 윈도우 개발에 참여했는데 당시 윈도우 1과 그리고 2 그리고 2.1 등에만 참여를 해서 3을 안 만든다는 루머가 있다고 하죠 심지어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3보다 개발이 중지된 에피소드 4의 스크린샷이 먼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정말 3을 모르는 것 같지만 어이없게도 GDC 2015에서는 3월 3일 3시에 물리엔진을 이용한 전략수립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셀프디스인지 놀려먹기인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벨브 게이브의 휘하알에서 우리들의 지갑을 사냥하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PC게임을 할수 있는 것도 모두 벨브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벨브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익한 시간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